오늘도 행복하지웅의 지웅입니다. 드디어 성악 저희 동호회 그 공연을 하는 날이에요. 오늘 늦잠을 좀 잤고요. 이제 씻고 나오려고 합니다. 일단 기지개를좀 펴고 스트레칭 좀 하고 샤워하고 뭔 <웃음> 뭐 말이 많아. 한 7시 8시간 잔것 같은데도 그렇게 졸리네요. <웃음> 완전 아저씨 같아. 음. 음. 이 나비 같다아 음. 세팅. <놀람> 너무 세게 하오랜만이 같겠습니다. 와, 날씨 너무 좋아. 오늘 미세먼지도 없어. 오니까 떨리네. 오니까 너무 떨려. 오니까. 어떻게 해? 네? 어머니 오신대? 일 어머니는 알고 있어요. 어머니세요. 동생은 부모님 오셔요저 부모님 오시고 집에서 말을 <웃음> 했는데 진짜 미치겠다. 어떡하냐. <웃음> 자, 다음 순서는요 음. 아렸던 강중 님의 내령은 발암되어요. Yeah. 떨집니다위 <목소리> 할아버지 <목소리> <목소리> 어 내가 맡아놓을게 할머니 나 요즘에 이거 찍고 다녀 네? 이거 요즘에 찍고 다녀 안녕 한번 해줘요 형 진짜 짱말 와일 <목소리> 아이고, 뭐 들어왔어? 뭐들어왔고 저희 동네에요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동네인데 완전 촌이에요, 촌 시골 전주는 전주 비하 반다 <웃음> 살기 좋은 도시, 전주 наверное, yeah, 인사 한번 해줘 안녕 <웃음> 어디 갔다 왔어 흠쟈 흠쟈 말 사원기 빨리 넘어 아빠는 아파서 누워있지 난 집에도 안 들렸어 뒤차차차 차, 차. 아빠는 이아저 아프지도 않게 많이 염사라리 왜 겸자로 있었냐 아직 낙관이야 뭐가? 감기조각 걸렸다고감기도각 심화도 안돼아봐 빨리 좀 걸었지 뭐 근육이 생겼어 이제일 근육이 생겼고 진짜로? 그래 막 이것도 하고 봐봐 가까이 와 그래 얼굴 나오지 한잔 먹고 가게 많이 안 먹을 거다 안녕하세요 오, 그래. 뭐 먹었나? 아메리카노? 티는 어디서 났어? 일단 라떼 아이스 하나 주시고요.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니 따뜻한 거 하나 주세요. 나 영상 하나씩 올리고 있는 거 알아? 그 <웃음> 이거 <웃음> 영상 조금 찍어도 되죠? 그거 찍어도 된대잖아. 나 <웃음> <웃음> 거의 명이 가갖고, 어. 그, 이제 내일은 응. 다음주로 훨씬 갈라고. 어디? 나강, 낙항성인가? 거기. 어? 낙항성? 어? 응. 낙항 강아지 고어 하고 좋어하 응. 싶어 하고 싶어 하고 어고싶가 너무 싶고 싶어 하어났는데 그래서 일어나자마어어 이소빈아. 하고 좀찍고있어뭐하는고찍고있어 갈게. 아, 맞다. 야 오, 내가 내일 주면 안되냐? 반품? 어어 네. 어, 내가 내일 내놓을게 오늘 몸둘까 같아 할게? 응? 어. 음. 친구가 택배하는 친구여가지고 아무튼 저는 이제 직장에 출근을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오늘도 행복하지용의 취입니다 아, 저는 지금 회사에 출 어, 도착했구요 이제 또 하루를 전쟁 같은 웃으면서 하루를 보내고 오겠습니다. 오늘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가지고 밥을 먹었어요, 밥을. 점심에 먹는 그 뭐지? 다이어트 할때 먹는 도시락? 그거를 아침에 먹어서 든든합니다. 어쨌든 화이팅 하고 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따 봬요 오늘 아침밥을 먹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너무 배고파서 밥을 먹으러 왔어요. Where goes s o t h e r e goes the s i g t h e r e goes the s i g f o m m o l h e r e goes the sight? r o e h e s h t h e r e goes the s i g h from my s o u 이직게좀 골았어요. 자, 몸무게를 재볼까요? 헐. 대박. 몸체 외에도 어하지 빨리 먹고 싶은데. 크게 떠서 입안으로 찍기